치매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50가지 아침마다 맨손체조를 하라 좋은 물을 많이 마셔라 감사, 기쁨의 말을 쓰고 원망, 비난의 말을 사용 말라. 뇌에 영향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라. 호두, 잡, 토마토, 녹차가 좋다. 두부, 청국장 등 콩류를 많이 먹어라. 콩은 뇌영양에 매우 좋다 계란은 몸에 좋은 완전식품이다 많이 먹자 식탁에 멸치 그릇을 놓아두고 수시로 먹어라 멸치는 보약이다 치아가 손상되면 바로 고쳐라. 이가 없으면 침매도 빨리 온다. 음식은 꼭꼭 씹어먹어라. 그리고 편식하지 말라. 고민, 갈등에 노예가 되지 말라 호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굴리기를 하라 박수를 열심히 쳐라 화가에게는 치매가 없다 손으로 많이 그려라. 악단 지휘자는 모두 장수한다. 손을 많이 쓰라. 뜨개질을 하라. 머리와 손을 많이 사용하라. 가운데 손가락을 마찰하라. 뇌가 즉각 반응한다. 손을 뜨거울 때까지 비벼라. 그 손으로 온몸을 마찰하라. 집앞을 쓸어라. 청소도 되고 운동도 된다. 때로는 몸만 쉬지 말고, 생각도 쉬어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뜨거우면 치매는 도망친다. 화내지 말라. 흥분할 때마다. 수십만 개의 뇌세포가 파괴된다. 남을 미워 말라. 미움은 피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 낸다. 과거에 집착 말라. 미래를 설계하라 잔소리하지 말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다같이 기가 소진된다 짜증은 체질을 산성으로 만든다 산성 체질은 종합병원이다 머리는 차게 팔은 따뜻하게 하면 의사가 필요 없다 겨울 외출 시에는 방안보와 장갑을 꼭 지참하라 정수리를 10분씩 두드려라 뇌에 좋은 자극이 된다 헛마음 버리면 새 마음이 들어온다 책이나 글을 많이 읽어라 소리 내어 읽으면 최고의 뇌운동이다 이름, 전화번호, 숫자와 지명 등을 열심히 외워라 머리를 쓰라 취미생활은 삶의 유난류다 적극적으로 취미활동을 하라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빨리 풀어라. 스님은 치매가 없다. 108배의 효능이 두뇌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화 상대를 만들어라. 외로움은 가장 큰 형벌이다 노래방 기계를 장만하라 노래와 춤은 치매 예방에 최고다 글에 그래, 쓰기와 읽기를 생활화하라 뇌운동에는 그만이다. 퍼즐게임, 끝말잇기를 즐겨보라 머리가 녹슬지 않는다 낙천적인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성격을 개조하라 많이 움직여라 몸도 마음도 활동이 멈추면 병들게 마련이다 호기심을 가져라 삶의 윤활유가 된다 봉사와 베푸는 마음은 뇌를 건강하게 한다 밥을 잘 먹고 숙면을 취하라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하다 박장대소 포복절도 요졸 복통의 달인이 되라 억지로 참다보면 뇌세포에 손상이 온다 청소와 세탁은 기계로만 하지 말고 가끔씩 손청소, 손빨래로 하라 술, 담배와 결별하라. 명상과 호흡을 배워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